따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设筵席，你用油膏了我的头，使我福杯满溢。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设筵席。 <목소리도> 你用油高了我的头使我福杯满意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出演席자 여러분, 어, 오늘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짜이 짜이는 전치사와 동사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치사 경우에는 뭐뭐에라는 뜻이고요. 동사는 뭐뭐에 무엇이 있다. 존재를 나타냅니다. 여기 쓰는 전지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지사 짜이에 미엔치엔 미엔치엔은 면전이라는 뜻인데요. 전지사와 이 면전 미엔치엔이 결합이 되어서 누구 앞에서 누구 면전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딜은 중간에 있는 명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딜은 딜은 적이라는 뜻입니다.그래서 '자의 워디란 면치엔' 나의 적 앞에서 나의 적 면전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니웨이 워 바이 써 웨이는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그래서 '니여우와께서 웨이워 나를 위하여 바이 써 바이 써는 뭐뭐를 상을 차리다' 이런 뜻입니다.차려 놓다. 그리고 진설하다 장식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차려 놓다 라는 뜻입니다 이엔씨 인시, 이엔씨는 잔치 자리입니다 이엔씨 술이 있는 잔치 자리를 이엔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 자리를 베푸시고 이런 뜻입니다 자이워 디르 멘엔 니웨이 워 발셔 연시 내 나의 적의 면전에서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자리를 베푸시고 이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짜이 미엔치엔을 한번더 어,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2절에서 이미 한번 배웠습니다. 동사 뒤에 전치사구로서 보호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짜이 그리고 뒤에 어, 방향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 짜이와 방향사 사이에는 시간과 장소에 관련되는 명사 대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앞에 부사가 되어서 이 전치사구가 부사가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자이 부분은 아주 그냥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구문이고요. 또 우리 어법상으로 별 다른 특이한 점이 없지만 중국의 특이한 문법상 특이한 점은 동사 뒤에 이 전치사구가 오면서 이 전치사고가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어, 종종 있는데요. 특히 어, 책이나 어, 회화체보다는 어, 책이나 문서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화를 한번 보면요. 자이멘치엔 뒤에 동사가 오는 경우와 동사 뒤에 짜이 미엔첸 이오는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는 어,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이 예호화 미엔첸 멍 위에 나자 모르는 단어 위에 나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나는 연락하다 라는 뜻입니다. 연락하다 예호와 앞에서 멍, 멍은 베이처럼 어, 이게 수동적인, 피동의 어떤 그런 동사입니다. 은혜를 입다 그러면 멍은, 멍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멍 위에 나 그러면 연락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앞에 지금 자이 예호와 미엔첸 요 앞에서 연락이 되다 부사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두번째 보겠습니다. 자이 주어즈상 지양빙 전수자이호와미인전술는 동사 뒤에 보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조즈, 주오즈. 조즈는 책상이라는 뜻이고요. 지앙, 지양. 지앙은 문어체에서는 이 목적어 앞에 지앙을 많이 써서 사용하는데요. 사실 해와 체에서는 바와 같습니다. 바뒤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바라는이 목적어를 더 분명하게 동사할 때이바 구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체적으로 더 명시하고자 하면 목적어를 앞으로 당겨서 우리나라 말 어순이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강조할 때는 바 구문의 목적어를 당겨서 쓰게 됩니다. 회화할 때는 바를 쓰지만 어, 문어체 같은 경우는 지향, 또 기도할 때도 바 대신에 지향을 많이 쓰고요. 정식적인 그런 좀 예의를 갖춘 데서는 지향을 많이 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빙은 어, 떡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빙이라면 빵도 되겠습니다. 떡이나 빵. 그리고 전수전수는 천시. 진설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설하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의 주어즈상 상위에서 지양병 떡을 전시 진설했다 근데 어디에 진설했느냐 자의 여호와면첸 여호와 앞에서 진설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는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경우 많이 나타나는 어법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라야, 我们要夫妇敬拜. 在照我们的耶和华桂拜. 자, 여기도 모르는 단어 잠깐만 보겠습니다. 敬拜. 夫妇. 夫妇는 엎드리다는 뜻이고요. 敬拜는 경배하다는 뜻이고, 桂拜는 경배를 하는데 桂이가, 桂이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桂이 下. 구이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라야, 워먼 야오후 후징바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자. 자이, 예와화 멘친, 구이바이, 예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 그런데 어떤 여 요화이십니까?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호하시면 자오는 창조할 때그 자오입니다. 처항할때 자옵니다. 자오 웜 언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자. 여기도 지금 부사로 사용되는 전치사구가 부사로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 더 어, 보겠습니다. 예수가 빌 빌라도面前受审.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당하셨다.受审 쇼샤는 신문을 당하다, 신문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귀절입니다 자, 미엔 자, 여러분 여기 자주 사용되고 간단한 어,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문구 보겠습니다. 니용요가了我的头使我不非满意 용, 용은 사용하다, 또몸으로서 이런 뜻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름을 사용해서 기름으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까오, 까오는 기름을 바르다 라는 뜻입니다 기름으로서 기름을 사용해서 바르다 어디에 바르냐 하면은 워더 토우, 토우는 머리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시고 이렇게 번역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이런 뜻입니다. 슈워 부베이 부베이는 축복의 잔 복이라는 부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부베이 복의 잔을 만이 만이는 충만하다 할때 만자고요. 이는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이는 가득 차서 넘쳐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시 구문이죠. 시의 주어는 니이시워프베 주님께서 나의 잔을 나의 이 축복의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문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在我敌人面前，你为我摆设筵席，你用油告了我的头，使我不被满溢。나의 <놀람> 원수 면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잔치 자리 연회를 여시고 베푸시고 주님께서 용유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을 응, 사용하셔서 까울로워도 나의 머리에 바르셨으니 수어 부베이 마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다음 6절 우리 연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이말 우리 아서한 "이러한 워씀을 듣고 6절 6절 6절 6절 6 용연. 在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着我我且要住在耶和华的殿中直到永远在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着我 <ifi 자, 우리 한번 生一어봅니一일생生一世 자, 우리 원래 이가 일성인데요 여기 두개다 나왔네요 일성世로 발음이 안되고 1, 2, 3성 앞에서는 이 1성이 4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성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성이 올 때는 시, 4성이 올 때는 이 1성이 2성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 이승, 똑같은 일인데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 이승, 일생이란 뜻입니다. 비, 요, 은, 후이, 반드시 있다. 은혜가 은혜가 있다. 은후이, 은후이, 은후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스아이, 스아이는 자의사랑이란 뜻입니다. 자비로운 사랑. 반드시 은혜와 사랑이 있고 수이저워, 수이는 따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천는 동사 뒤에. 따르는 조사입니다. 동태 조사. 그러면 동태 조사도 어, 보호, 보호처럼 이 동사의 어떤 상태가 지속될 때, 쭉 시간적으로 지속될 때, 저라는 동태 조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수이저 그러면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수이저 나를 계속 따라온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나를 따를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我在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著我 일생에 반드시 사랑과 은혜와 사랑이 있을 것이며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요 구문을 잠깐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는 여러가지 용법이 있지만 크게 두가지 소유와 존재의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소유를 한번 보면요 워요취 나는 돈이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능마이 즈젠이후 능은 조동사로서 캔뭐뭐할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마이는 사다 이고요. 치에는 옷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물질명사 양사입니다. 한건 두건 사건이라든가 할때 그런 건수를 말할 때 이젠, 양사를 씁니다. 그래서 능마이 지엔 이후 이 옷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워요 지 능마이 지엔 이후 그럼 여기서 요는 소유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요시간요시간 워요 시간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자, 여시은 그 추상적인 명사인데요. 워요, 이거 하우광화, 我有一个好主意나 <목소리> 좋은 생각이 있어. 요는 여러 가지로 거기가 물질도 올수 있고 주상 명사도 올수 있고 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도 올수 있고요.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我有一个朋友. <목소리> 我有一个朋友. 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치오 <목소리> 라라, 라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我有一个朋友. 그래서 요로 사용되는 경우요. 고두 번째는 존연문에 사용됩니다. 뭐가 있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입니다. To be의 의미죠. 아까 조금전에두 To have의 의미였고, 지금은 To be의 의미입니다. 보통 요 앞에는 시간이나 공간, 전지사고가 많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게 됐죠. 일생이라는 시간 앞에 요 은후이, 스아이 사랑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지금 장소입니다. 주오즈상 탁자 위에 요이셰수이 셰는 양사입니다. 어, 어떤 수량 수량이나 또 어떤 그 양을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책이 몇권 있다 이런 뜻이죠. 주어상 요이셰 수.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我家附近有一条河. 我家附近. 이것도 장소입니다. 우리 집 근처라는 뜻입니다. 近 뭐가 있냐면 이调和调的양산 띵어, 인데요 길고 길쭉한 뱀이라든가 지팡이라든가 어떤 긴 물건에 붙여지는 양사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되면 양사를 한번 정리해서 또 올리려고 합니다 일성 발음과 함께 양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양사를 중국에는 명사 앞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지엔 是칭이个朋友 이렇게 뭐 이콜, 지코엔뭐 이런 식으로 양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양사도 우리 주위에서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지아푸진 요, 이, 겨, 허, 강이 하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염문에 사용된 요의 어법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에서는 짜워 이, 션, 이, 슈, 일생의 은혜가 반드시 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마지막 부문입니다. 우리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호화, 예호화는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띠엔은 디엔, 엔큰 건물을 말할 때 띠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집, 궁전 이런 걸 말합니다. 주다오는 어디 어디까지 범위를 나타내고요. 용무에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워치에 치에는 게다가 end의 의미입니다. 더구나 게다가 뭐 이런 의미인데요. 부사로서 워치에 나는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나를 따르지만 더하여서 더하여서 나는 반드시 주자 여호와 띠엔 중 여호와의 전에 머무를 것이다 살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 언제까지 주다 용엔영원토록 살겠다. 하나님 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평생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게다가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에 살겠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짜워 이성이시 비유恩惠此愛隨著我我且要住在耶和華的殿中直到永永遠. 자 우리 이렇게 어, 본문을 다 배웠습니다. 일절에서 육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후와시 워드 무저, 워비 부즈 최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타스워 당워자의 칭地上상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린 워자의 그 안시의의 쇠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타스워드린魂 수싱 그가 나의 영혼을 깨우시고 웨이스 지드밍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 인도하시는데 워조 이루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워수이란 신고 스인드 요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할지라도 예보파 서하이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웨의 왜냐하면 니위워 통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니드 정 당신의 지팡이와 니드 간, 당신의 막대기가 또 안웨이워 모두 다 나를 안웨이 위로 하십니다. 짜이워 딜은 면첸, 니웨이워 바이셔 연시내 원수의 면전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니용료 까울로워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수워 후베이 많이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자이워 이승 이슈내 인생에 비유 은후이 반드시 은혜와 츠아 사랑이 있으며 수이주 워 나를 쫓을 것입니다 워치의 여주 자의 워터 된중주 다우 용연 그리고 나는 어, 주님의 공전에 영원토록 가하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이제 다윗의 10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어, 함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에는 10편 1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